민간통계에서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9년 1개월여 만에 주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의 하락전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2022년 1에서 9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하락해 지난 2013년 마이너스 0.29% 이후 9년 만에 약세 전환이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행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와 대출 규제 강화, 주요 지역의 가격 부담감 등의 영향으로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의 시장 환경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약세 국면은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인천, 세종, 대전, 대구 등 6곳 약세 이끌어 부동산 R114에 따르면 9월 현재 작년 대비 약세로 전환한 지역은 총 6곳으로 확인된다. 세종시가 2.5% 떨어지며 전국 17개 시도 중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지난해 상승폭 34.52%이 가장 가팔랐던 인천은 단기 상승 부담감이 커지며 2.46% 하락했다. 그외 대전 마이너스 2.14% 대구 마이너스 1.7% 경기 마이너스 0.46% 전남 마이너스 0.07% 등이 약세를 나타냈다. 이중 대구는 수성구 일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7월 5일부터 규제지역 투기과열치고 조정대상 지역에서 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침체기가 길어지는 모양새다. 서울과 부산 등 6개 지역은 올해 변동률이 강보합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거래 시장 전반이 급매물 위주로만 간간히 거래되고 있어 하락전환이 임박한 곳들로 판단된다. 서울은 1월부터 9월까지 0.48%의 누적 변동률을 기록했으며 그동안 잘 버티던 강남권과 용산 일대도 최근 들어 속속 약세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추세 반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외 경북 0.23%, 울산 0.23%, 충북 0.18%, 충남 0.08%, 부산 0.06% 등이 제자리 걸음 수준에서 소폭 올랐다. 거래 절벽 분위기 장기화, 지역별 공급량 참고해야 그러나 다른 지역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선방한 지역들은 제주 1.84%, 강원 2.02%을 포함한 다섯 곳 정도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와 강원은 타 지역들과 달리 지역 전체가 비교제 지역에 해당돼 투자 수요 유입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게다가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통해 지방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과 시주택 수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면서 일부가 수에도 유입되는 분위기다. 그외 경남 1.31%, 광주 1.28%, 전북 1.2% 등도 1% 이상의 상승폭을 나타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주택 시장 내 거래 절벽 현상이 장기화하는 상황이므로 가격 약세와 동시에 지역 내 신축 공급량도 늘어나는 곳은 진입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부동산 알1 1 4 관계자는 수도권에서는 인천 지역의 매매가격이 뚜렷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입주물량과 미분양 주택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며, 강원의 경우는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분양과 미분양, 입주물량이 모두 20에서 30% 감소세다. 이런 지역은 추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고 설명했다. 한편 2020년에 43% 급등한 후약세 전환한 세종시는 우려하는 달리 분양과 미분양, 입주 등의 공급량 데이터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일정 수준 조정기를 거친 이후 상승 전환할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KB국민은행의 주간 주택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8% 하락했다. 올해 들어서는 물론이고 조사일 기준 2013년 7월 29일 마이너스 0.10% 이후 최대 낙폭이다. 내림세는 8주 연속 이어졌는데, 이는 2019년 1월 14일부터 6월 10일까지 21주간 하락한 이후 최장기간이다. 강남 마이너스 0.06%보다 강북 마이너스 0.11%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자치급열로는 5주 연속 하락한 도봉구 마이너스 0.35%의 낙폭이 가장 봤다. 이어 노원구 마이너스 0.21%, 동대문구 마이너스 0.19%, 송파양천구 마이너스 0.15% 등의 순이었다. 이주체 보합인 마포구를 제외하고 강북 용산, 종로관악, 동작구 등 다섯 개 자치구는 일주일 새하락에서 보합전환했다. 전국 변동률은 마이너스 0.20%로 13주 연속 내렸다. 주간 기준 2009년 1월 19일 이후 최대 낙폭이다. 시도별로 세종시 마이너스 0.35%가 전주 대비 가장 많이 하락했고 대전 마이너스 0.20%가 경기 인천 대구 마이너스 0.14% 등이 뒤를 이었다. 얼음세를 기록한 곳도 있었다. 강원 0.06%, 제주 서귀포 0.03%, 전북 0.02% 등이다. 전세값도 동반 약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전주보다 0.08% 떨어졌으며 세종시가 0.64% 하락해 시도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은 각각 0.07%, 0.14%, 0 1 1 내렸다.